제가 이거 했던 방법이거든요. 제가 형편이 썩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한달 수익이 100만 원이 안될때월 수익이 100만 원이 안될때 했던 방법이에요. 어쨌든 간에 오늘 오신 그 병아리 포밀리 분이 그분의 얘기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아요거는 제가 풍요로 나아가기 위해서 활용했던 방법인데 그거를 그분이 똑같이 본인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의 주변의 지인들이 알려준 방법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들으니까, 아, 요거 포밀리들한테 오늘 공유해야겠다. 그러니까 저 포밀리분이, 주변의 지인분들이 굉장히 부자가 많으세요. 포밀리분이.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공부도 잘하시고, 초 엘리트.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남편은 서울대고, 네, 본인은 한의대 그래서 이제 완전 초 엘리트 부부신데,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다 부자. 굉장히 풍요로운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떤 이제 마음처럼 안 풀리는 일들이 조금 있으셨어갖고, 그래서 이제 주변 이제 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해준 조언입니다. 그주변의 풍요로운 분들이 얘기해준 조언. 어떤 조언이었냐면은, 제가 근데 이거 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똑같이 했던 방법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적용이 될수 있을 거예요. 어, 정말로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싶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이게 무조건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강추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분도 똑같이 했던 말이 뭐였냐? 이분의 그 주변 지인들, 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 뭐, 예를 들면, 그사람들테 저한테 조언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볼게요. 야, 충카야, 너 정말로 풍요롭고 싶으면은, 너좀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싶으면은, 장볼 때, 뭐 아니면 마트 갈 때, 아니면 뭐 이제 뭐 맛있는 거뭐 사먹을 때, 밥 같은 거 사먹을 때, 100원, 200원 때문에, 혹은 뭐 500원 때문에, 제일 싼거 고르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 말을 주변에서 하더래요, 주변에서. 부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서민들은 이제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100원이라도 아끼는 게 좋지 않나? 한 푼, 두푼 아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야, 주변 분들 안 만나봤지만, 확실히 부자가 많구나. 정말로 풍요로우신 분들이 많구나. 의식이 되게 풍요롭구나. 제가 이거 했던 방법이거든요. 제가 형편이 썩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한달 수익이 100만 원이 안될 때, 월 수익이 100만 원이 안될때 했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제가 형편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비싼 걸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풍요의 아이템이니 뭐니, 못사 아무리 싼 것도 뭐 10만 원 넘어가잖아요. 하 보통 이제 풍요 아이템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보통 생필품 말고, 정말 좋은 어떤 물건들은 좀 비싸잖아요.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살 수는 없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싶어.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은, 슈퍼마켓에 갑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가격표 절대 안 봐요. 가격표 절대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다 사요. 다 사. 슈퍼마켓에서 가격표 안 보고 아무리 많이 사도 제 경험상 10만원 이상 나오기 힘듭니다. 10만원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많이 사도. 근데 느껴지는 풍요로움은 엄청나요. 그것딱 사서 결제하고 그리고 이두손 가득 어떨 때는 봉지가 세 봉지 막 이럴 때도 있는데 가득 사서 올때그 어떤 풍요로움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부자가 된것 같아. 가격표를 안 보고 막 사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된것 같아요.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사는 느낌이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다 사. 내가 뭐 이거 얼마니, 전이 막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냥 사. 내가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해. 그냥 사요. 그리고 결제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게 보통 그런 마트에서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슈퍼마켓이든 뭐 마트든 보통은 그렇게 많이 안 사잖아요. 보통. 많이 살 거면 은 대형마트를 가지. 동네 마트에서 그렇게 많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앞에는 사실 그 편의점이 아니라 동네 슈퍼가 있었거든요.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에 슈퍼마켓 사장님이 이제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VVIP잖아. VVIP. 얘가 한번 오면은 무조건 무조건 뭐 조금 써도 5만원에서 많이너마 1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오면 진짜 어, 그날 매장이 참 좋아. 막 그래서 너무 반겨주시고 대우를 받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면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면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진짜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 부자가 된것 같아 꼴랑 10만원 쓰면서 사실 10만원 큰 돈일 수 있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부자 체험을 하려면 그래도 몇 백만원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 5만원 10만원 쓰면서도 엄청 부자가 된 느낌이 든다니까 엄청 부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맨날 한 것도 아니야 한 달에 한번 정도 뭐 정말 풍요로운 달에는 두번 정도 그러면 은 기껏해야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쓰는 거예요 무조건 한 달에 그 정도는 내가 풍요를 위해서 풍요의 의식을 내가 이제 탑재하기 위해서 쓸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 그거 가서 쓰죠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슈퍼마켓 에 가서 사는 게뭐 기껏해봤자 과자 음료수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왕창 사놓죠? 그러면 그거 두고두고 먹어요 두고두고 먹기 때문에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 내가 사온 거고 그걸 가족들이 다 먹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왕창 사왔다 라면도 한번살 때마다 막 박스로 네몇 박스 사갖고 거기 찬장에다가 라면 종류별로 꽉꽉꽉꽉 채워놔요. 꽉꽉 채워으면 뭔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안 먹는다고 해도 너무 풍요롭고 기분이 좋고 보면은 다 내가 사왔다. 다 내가 사왔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내가 사올 정도로 나 엄청 풍요로워. 나 부자야. 이런 의식이 사실 그렇게 큰돈안쓰고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큰돈안 쓰고도. 근데 제가 완전 찌질하고 완전 가난한 마인드 갖고 있을 때는 슈퍼마켓에 가면은 야 요거 야, 요거 참치김밥이 1200원이고 일반 김밥이 1000원이면은 야, 1000원짜리 김밥 먹어야겠다 야이 200원 왜더 넣느냐 400원 왜더 넣느냐 100원 200원 400원 때문에 맨날 뭔가 좀더 싼거 그러고 있었어 어 라면도 제가 요즘에 가격표를 안봐갖고 모르겠는데 뭐 예를 신라면이 1400원이야 근데 야 신라면 블랙을 먹고 싶은데 요거는 뭐 2000원이 넘네 그럼야 신라면 먹어 무슨 블랙을 먹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맨날 근데 지금 그때는 그런걸 안하는거야 그냥 사는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거 다 산다 여기서라도 여기서라도 여기서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다 산다. 그걸 하니까 기분이 진짜 달라요. 정말 째집니다. 그걸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 뭐였냐면은, 이제 제가 월수익이 한 100만 원 넘어갔을 때는 조금 더 풍요졌으니까, 야, 내가 이제 난이도를 높여보자. 마트로 가는 거야. 마트로 가서 쇼핑카트에다가 먹고 싶은 거다 담아.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부모님 좋아하는 거, 동생 좋아하는 거다 담아요. 그때는 이제 좀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때는 많이 나오면은 뭐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까지 나와요. 그 까득 채우다 보면은. 그래도 그 정도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할수 있어 한 달에 한번뭐 아니면 은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해도 뭐 타격이 없잖아 그 정도는 근데 마음은 엄청 풍요롭습니다 뭔가 부모님도 좋아해요 왜냐면은 집안 살림을 채워놓잖아요 <웃음> 집안 살림을 고기부터 과자, 라면 다 채워놓잖아 음료수까지 꽉꽉 채워놓으니까 뭔가 집안이 꽉 채워지는 거야 풍성하게 그리고 그걸 채워놓은 게 나라는 것을 볼 때마다 보이잖아요 부엌 가면은 그게 되게 풍요로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갈 때도 뭔가 한가득 네 봉지 큰 봉지에 가득 채워가거나 아니면 박스로 몇 박스를 예 네, 가득 채워서 가거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얼마 안하는데 사실 어 기분이 진짜 좋아요. 남다릅니다. 어 요거는 저 꿀팁이에요. 진짜 꿀팁입니다. 그리고 의식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까 그 우리 병아리 포뮬리 지인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100원 200원 아끼지 말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거로 사. 이렇게 말했어요. 슈퍼마켓이든 뭐 마트든 거기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걸로 사. 이런 식으로 조언해줬대 주변에서. 그래서 근데 그분은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 못했나 봐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거라고 해봤자 뭐 많이 차이가 나봤자 천원에서 한이천원 차이가 났으려나?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안날 거거든요. 마트에서는. 뭐 그게 몇만 원씩 차이가 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아무리 좋은 거 찾아도 라면 중에서 비싼 거 찾아봤자 천원 차이겠지. 뭐 비싸봐야 이천원 차이겠지. 근데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사면은 의식이 달라져요 나는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것을 살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사람이야 난 이런 거 누려도 돼 이런 의식이 생겨요 이런 의식이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내 무의식에는 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제일 비싼 걸 내가 여기 사고 있어 이 공간에서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나를 위해서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풍요로우니까 나는 부자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거 누릴 거야 이 마음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차피 그렇게 비싼 거 없어 근데 그 생각은 하지 마 여기 어차피 비싼 거 없어 이런 생각은 이제 굳이 하지 마시고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가서 부자 놀이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연기가 된다 연기가 되면은 내가 사실 여기 명품관인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다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된다면 그게 받아들여진다면은 여기서 나 명품관인데 막 사는 거야 그래서 나 이만큼 샀어 엄청 비싼 돈을 쓴 건데 나 이거 누릴 수 있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짜릿짜릿하다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진짜 좋아요 이게 두손 가득 들고 갈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사실 뭐 그렇게 엄청 큰돈쓴 것도 아닌데 사실은 몇백만 원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말로 정말로 이제 짠돌이처럼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것과 어, 풍요롭게 쓰면서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낭비하라는 게 절대 아니야 사치 부리거나 낭비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합리적인 선에서 쓰는 겁니다 어차피 쓸 돈이야 사실 그리고 아니면은 어차피 여러분이 뭐 맨날 주기적으로 가서 뭘 사먹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사먹지 말고 모아서 한 번에 사세요 모아서 한 번에 대신에 가격표 안 보고 제일 먹고 싶은 거, 제일 맛있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격표도 보지 말고 사요 그냥, 사봐 모아서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내 그렇게 하겠다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나서 어 그거 이제 쟁여놓을 거 아니야 쟁여놓은 다음에 그걸 조금 조금씩 꺼내서 먹어 먹다가 다 먹으면 그 다음에 또뭘 하든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큰 소비도 아니야 사실은 큰 어떤 리스크도 없어요 그래서 당장에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좋은 것을 허용하지 못하면서 더 좋은 걸 허용할 순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걸 누려봐야 돼요. 그냥 돈까스만 먹던 사람이 치즈돈까스뭐 쫄면 돈까스 돈까스, 뭐 이런 거 먹어봐야 돼. 제일 싼 것만 먹어보던 사람이 맨날은 아니라고 해도 한 번씩이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봐야 됩니다. 비싸서라도 맨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부담 안 되는 선에서 한 번씩은 먹어봐야 되고 써봐야 되고 가봐야 되고 누려봐야 돼. 해봐야 돼. 해보지 않으면 돈이 생겨도 못합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지도 않아. 그걸 누릴만한 돈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그걸 누릴 자격이 없어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그걸 누릴 자격이 없어. 나중에 부자가 되면 할 거야. 이 의식이 뭡니까? 나는 지금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어.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이 지금 나 결핍해. 나 지금 결핍한 상황을 누릴 거야. 이거와 똑같아. 그럼 영원히 풍요롭지 않습니다. 영원히. 의식의 관점에서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풍요롭지 않아져요. 영원히. 지금부터 조금조금씩 풍요를 허용해야 돼요 나 지금도 누릴 수 있어 지금도 풍요로 지금도 이걸 계속해서 조금씩 체험해봐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계속 높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슈퍼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몇십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 이렇게 점점 늘려나간거죠 내가 쓰는 어떤 금액들의 단위도 높여나가고 어, 안해봤던 것들을 해보고 옛날에는 제가 밥한 끼에 진짜 10만원도 못썼어요 근데 지금은 뭐 10만원이 뭐야 얼마 전에 그포뮬러리강연 끝나고 도와주는 분들만 도와 그 소고기 먹었는데 어 장난 아니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가격표 안 보고 그냥 막 시키고 먹었거든요 결제하고 해봐야 돼요 해보면은 달라져요 의식이 달라집니다 해봐야지 이런 체험들이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알 수도 있고 또 내가 누리면서 익숙해지면은 아나 이런 풍요를 누려도 되는구나 이런 체험들이 내 마음에 탑재가 되면은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현실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 의식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근데 의식이 먼저 가려면 일단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그런 현실이 오면 하는 게 아니라 안 와요 영원히 안 옵니다 그런 현실이 오면 하겠다고 하면 영원히 안 오고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더 내가 하던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누려야 돼요 근데 그 조금씩은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 수준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어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 쓰라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쓸수 있잖아요 온전히 풍요를 위해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온전히 나의 풍요를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쓸수 있잖아 그냥. 그게 100만, 2 0 0만원 그냥 땅에 버리는 일이라고 할지언정? 쓸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풍요로워진다면. 그쵸? 렇 음. 작은 슈퍼에서 많이 사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기분 좋아요. 슈퍼에서 많이 사면은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제가 지나가죠? 아무것도 안 사도 그냥 인사 밝게 해주시고 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지나가면 뭐줄 뭐 때도 있어요. 그냥. 나 VIP야. <웃음> 슈퍼 VIP. 슈퍼에서 VIP. VVIP. 어떨 땐 카드를 놓고 왔어. 그러면 그냥 주기도 해. 물론 나중에 달라고 하지만. 어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해요 그냥 그게 몇천원이든 몇만원이든 그냥 다음에 올때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 꿀팁이네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머리를 치네요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결제할 때 뭔가 불안이 스멀스멀 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그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쓰세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무리해서 막 큰돈 쓰지 마시고 절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소비를 권장하는게 아니라 쓸때 쓰더라도 한 번에 화끈하게 기분 좋게 쓰라는 건데, 근데 그게 절대 부담이 되면 안 돼. 처음에는 왜냐하면 너무 부담이 되면 저항이 올라옵니다. 저항이 올라오면은 자꾸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이게 맞아? 의심하게 되고, 네, 생망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낮은 어, 부담 안 되는 선에서 하면서 그걸 조금씩 높여나가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너무 적어, 그러면 이제 한두 달치 모아서 하거나, 이게좀 모아서 하면 돼요. 모아서 매달 안 해도 되니까 한번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할수 있게끔 좀 모아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하시면 됩니다.